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기술의 큰 트렌드와 흐름을 분석을 해가지고 기술의 창업 분야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기술의 메가 트렌드라고 할수 있고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기술 창업에는 어떠한 시사점,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메가트렌드 2045라는 책의, 책에는요 의책이 책은 EU의 함부르크 트렌드 연구소 미래보고서에 나와 있는 한 패러그랍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래의 기술을 읽으려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개별 기술이 아니라 메가트렌드를 봐야 한다 즉 개별적인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술이 갖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시대적인 큰 트렌드가 결국 그 기술을 사업하는 방향과 그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방향에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성공 여부도 메가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시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메가 트렌드 중에서도요. 작년부터 큰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탄생을 했고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트렌드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고 소규모로는 우리 같은 기술 창업자에게는 어떠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검증해보는 또 같이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4차 산업혁명의 배경입니다. 흔히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할 때 혁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고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이번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기술의 어떤 특정한 진보가 그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사회, 경제, 문화적인 변혁을 일으키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대는 1차 산업혁명을 지나 2차, 3차, 드디어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와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손으로 말던 수공업 제품들이 기계화 되는 혁명을 말합니다.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든 다음부터 각자 가정에서 만들던 그런 수공업 제품들이 기계공업으로 전환되게 되고 이러한 것은 결국 자본주의를 탄생시키고 자본주의는 다시 빈익빈 부익부 문제 때문에 사회주의를 탄생시키기도 하지요 이러한 기술의 변화가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바로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가 발명됨으로써 이어졌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이후에 경공업 중심으로 있던 그 동안의 기계공업이 중화공업으로 바뀌게 되고 대량생산과 분업화가 실현되는 일대의 전환을 맞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2차 산업혁명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흔히 디지털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디지털 혁명은 궁극적으로는 컴퓨터가 산업현장에 활용되면서 발생된 산업혁명을 이야기합니다. 컴퓨터를 통한 프로그램 로직 컨트롤러 즉 PLC가 제조 현장에 도입됨으로 인해서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또 반도체나 IT의 발달로 인해 일반 대중들에게도 인터넷이 확산 보급되고 정보처리가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SNS가, SNS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급속도로 확대되는 그것이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재반에 영향을 주는 것을 3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은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전성시대를 만들고 인터넷을 등장으로 커뮤니케이션, 정보의 혁명을 일으키며 정치적으로는 사회문화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시대를 현재까지 이끌어온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3차 산업혁명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을 이끌게 되는 중요한 배경이 등장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 중요한 변화와 동인, 즉 변화를 이끌고 있는 요인은요 먼저 사회 경제적으로 보면 컴퓨터가 도입되고 자동화가 도입되고 그리고 많은 커뮤니케이션 IT,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근무환경이나 업무환경의 유연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또 비닉빈 부입부 격차에서 신흥시장에서 중산층이 차지하는 소비력과 의사결정 능력과 정치력이 굉장히 커져서 사회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는 그런 사회경제학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반면에 기술적으로는요, 기술적으로는 뭐니 뭐니 해도 모바일, 즉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하는 모바일 인터넷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또 기존에는 데이터의 저장을 개인 PC나 특정한 저장 공간에 저장했던 공간에서 이제는 플랫폼과 클라우딩에 띄우는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해지는 그런 기술적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결국 4차 산업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변화의동인이 됩니다. 클라우딩 기술, 모바일 인터넷, 또 클라우딩 기술을 통해서는 종래 각각 저장장치에 있던 데이터들이 클라우딩에 올라옴으로 인해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어 빅데이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밖에 사물 인터넷의 보급과 확산, 또 에너지 공급, 공급과 환경문제 등등의 기술의 발달도 마찬가지로 4차 산업의 중요한 변화를 이끌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용어가 시작됐고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으며 실체는 무엇일까요? 사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2016년 1월에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용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다보스 포럼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인류사회가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약 천개사의 CEO, 그 다음에 종교지도자, 언론자, 미래학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적인 이슈를 논의하는 그런 경제 포럼을 얘기합니다. 이 경제 포럼에서는 매년마다 주제어를 선택하는데요. 특별히 2016년의 주제를 제45회 다보스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고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지금의 시대가 4차 산업에 들어섰다. 기술적인 큰 트렌드가 기술적인 변화동인이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전체에 기반을 흔드는 혁명적인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다버스 포럼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의 해라고 2 0 1 6년을 잡았고 지금서부터 4차 산업혁명이 이 시대를 이끌게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기 뭐 제가 몇 가지를 적어놓긴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모두가 공유되게 되고 공유되는 기술에는 IoT, 즉 사물기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물기기들이 연결되게 되며 그렇게 있는 데이터는 빅데이터를 형성하고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예측해서 사회적인, 경제적인, 기술적인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시대가 도래한다. 그리고 그런 시대가 가상의 디지털 공간과 실제 있는 물리적 공간을 연결시키는 새로운 지구와 생태계 환경을 만들게 되고 그것을 바로 CPS라고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이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야는 다르다 하더라도 몇 가지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CPS입니다. CPS는 Cyber Physical System의 준말인데 물리적인 현실의 세계와 인터넷이나 소프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서 있는 디지털 세계가 융합되어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 체계를 CPS라고 얘기합니다 또 많이 쓰이는 사물인터넷 IoT와 IOE가 있죠 IoT는 개별적인 사물인터넷 기기들이 각각의 가전제품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제품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 실체의 기술을 얘기하고요 IOE라는 것은 거기, 그러한 IoT 기반으로 마련되어 있는 사물 기기들이 데이터로 응용되어 유기적으로 무엇인가를 제공하는 그런 광범위한 개념을 얘기합니다. 비유를 들어볼까요? 스마트 TV가 있다고 생각되면 스마트 TV는 TV IPTV와도 연결되어 있고 내 컴퓨터와도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는 내 모바일 폰과도 연결되어 서미러링 서비스로 화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집안에 있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실체는 IoT, 인터넷 오브 띵스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집에 와서 스마트 TV 채널을 누를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야구 스포츠를 이 스마트 TV가 분석해서 어느 날 내가 집에 왔을 때 저녁 7시 무렵이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야구 경기를 볼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그 야구 경기를 내가 버튼을 얹 했을 때마다 착 화면에 띄워준다면 이거는 IoT에서 IOE, 즉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으로 범위가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4차 산업 때문에 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고 앞으로 미래 산업을 선도할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기술 중에는 VR과 AR이 있습니다. VR은 가상현실을 얘기하는 것으로 게임 등과 같은 곳에서 실제하지 않은 존재가 현실처럼 느껴지는 공간을 구현하는 기술을 얘기하고요. 반면에 AR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그 현실의 세, 세상에 보다 더 확장된 개념의 가상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예컨대 길찾기를 했을 때 스마트폰으로 비추면 그 건물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실제하는 공간에 비쳤을때 나타나는 현상 등을 AR 기술을 통해서 구현된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인공지능 기술 AI라고 하는데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AI 기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최근 많이 화두가 됐죠. 이세돌 구단이 AI 기술을 이용한 인공지능과 한판 대결을 벌였다. 이럴 때 많이 나왔던 기술인데 이 인공지능 기능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과하는 기능을 컴퓨터가 모방하게 함으로, 함으로 인해서 컴퓨터가 스스로 인간처럼 사과하고 학습하는 기능을 부여한 것을 얘기합니다. 구글에서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고양이의 얼굴과 사람의 얼굴을 단계적으로 구별하는 기술을 개발한 적이 있는데 이때 그 체계는 인간이 지적으로 구분하고 사고하고 학습하는 방식을 통해서 딥러닝 구현을 그 기술을 구현한 적이 있습니다. 또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빅데이터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데이터가 아주 큰걸 얘기합니다. 통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용량을 넘어서는 아주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하고 이런 빅데이터는 특히 개량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정형 데이터와 개량적으로 분석이 불가능하지만 유의미한 추론을 할수 있는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그런 기술을 얘기하고요. 빅데이터 기술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 데이터를 가공 분석해서 결국 무엇인가를 예측하고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데 활용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기술을 빅데이터로 활용한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지금까지 나타났던 용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부터 그런 용어들이 좀 쓰일 건데요.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냐? 4차 산업혁명은 인더스트리 4.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능을 갖게 되어 있는 IoT, 그런 사물들이 즉 AI 기술을 갖게 된 그런 아날로그형 사물들이 가성의 현실을 세계와 현재의 세계를 연결해서 완전히 자동화된 새로운 형태의 CPS, 즉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플랫폼이 구축되는 그런 사회가 도래한다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요체입니다. 아직까지도 뭔가 막연하고 잡히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키워드를 중심으로 볼까요? 4차 산업의 키워드는 연결성이 강절되는 초연결 창조사회로 간다. 또 하나는 초연결 사회 때문에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을, 분석이 을분석 가능해지게 된다. 이런 것들이 되풀이됨으로 인해서 가상의 세계와 물리적 공간이 하나의 생태계로 묶이는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CPS 생태계로 재팬된다. 이것이 키워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리적 행성에서 디지털 행동을 통해서 각각의 데이터들이 산재하고 인터넷 상에서 연결되어 있는 사이버 행성이 지금 구현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이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서 모두 다 공유되게 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초연결성을 갖게 되고 결국은 초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IoT, IOE를 통해서 수집되게 되고 빅데, 빅데이터를 이루고 빅데이터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서로 예측하고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그렇게 물리적인 공간과 사이버 공간이 합쳐지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행성이 탄생한다. 이것이 바로 4차 산업이 예견하고 있는 미래의 실체인 것입니다. 빅데이터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보면 2013년까지 인류가 탄생한 이후에 2013년까지 만들어진 모든 데이터의 양이 5 엑사바이트라고 합니다. 단위가 좀 생소하죠? 오 엑사바이트라고 하는 건데 보통 보면 엑사바이트는 10에 18승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2013년까지 있는데 2020년까지는 요타, 요타바이트로 요타 증가되게 되고요. 궁극적으로 가면 2030년까지는 브론토바이트 이후에는 락시아바이트까지 데이터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왜냐하면 i 이 o 가 각각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지구 곳곳에서 클라우드나 플랫톤 기반으로 끊임없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때 사용되는 용어들은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조금 참고로 할수 있도록 놨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크기가 증가될 때마다 약 1000배씩 곱해진다고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타바이트 또 락시아바이트는 굉장히 큰 단위임을 알수 있죠. 즉 폭발적인 양으로 데이터가 증가한다. 그야말로 빅데이터가 증가하고 이런 빅데이터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데이터 과학,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데이터가 분석되게 되고 이런 분석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적의 관리 서비스와 유무형의 여러 가지 경제적 효용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게 되고 결국 한 예를 들자면 앰비언트 같은 서비스가 구현이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앰비어트, 앰비언트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네트워크 기반의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면요, 아니요, 그 단계에서 글로벌 시스 생태계는 그럼 요약을 하면 이런 거죠. 아까 얘기했던 지구가 초연결성으로 연결되게 되고, 그 연결될 때는 많은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그 데이터를 결국은 AI를 통해서 분석하게 됨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세상은 사이버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가 하나로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생태계로 재편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에서 주장하고 있는 미래의 기술이고 지금 현재 우리한테 오고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을 예를 들어서 좀 비교를 해보면요. 시기는 2020년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혁신하는 것은 ICT,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와 제조업이 융합하게 되고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IoT와 IOE를 통해서 또 생산 방식은 AI를 동원한, AI를 동원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자동 생산이 이루어진다 또 생산을 통제하거나 판단한 사람은 기존엔 사람이었지만 앞으로는 AI 기술을 이용한 기계가 스스로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비교표를 가지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가 결국은 어떤 기술적 기술을 발전시킬 것이고 그 기술 발전을 인하여 어떤 변화가 예측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기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한테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컨설팅 그룹인 BCG,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9가지 기반 기술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그 9가지 기반 기술은 빅데이터 분석 기술, 자율적인 로봇 기술, 시뮬레이션 기술, 다 보면 클라우드나 빅데이터를 이용하거나 혹은 지적 사고 능력이 향상된 AI 기술을 이용하는 겁니다. 또는 수평 수직 통합 시스템, IoT 기술, 그 밖에 사이버 보안이나 클라우드 기술, 3D 프린팅 기술, 또 가상현실 AR이나 VR 기술들이 결국은 4차 산업을, 4, 4, 4차 산업에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9가지 기반 기술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결국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도 미래에 어떤 기술이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로갈 것인지를 보여주기,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컨대 IOE 기술은 2030년까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스마트카, AI가 도입되고 예측하는 기술이 빅데이터가 들어간 스마트카 시장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시장을 통한 서비스, 제조, 수요자 파악 등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한 해석을 하는 그런 선도, 분석 기술도 크게 성장하고 있고요. 연평균 성장률이 17%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글로벌로 성장하고 있는 VR, 가상현실 마켓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BCG그룹이 얘기했던 9가지 기술이 실제로 지금 현재 미래의 기술로 계속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방향이 어느 어느 방향을 통해서 가고 있느냐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은 기술적인 방향성은 IoT나 IOE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가 모여지게 되고 그 데이터를 AI를 통해서 판단하게 되니까 수평적 연결로 확장을 촉진하는 IoT와 IOE 기술이 확장되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 그를 기반으로 모여진 데이터들은 빅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AI가 미래의 불확실을 성 감수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이 더 심화됐을 때는 현실의 세계와 사이버 세계를 연결시키고 있는 새로운 플랫톤 기반의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런 방향성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방향, 방향성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기술 창업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봤습니다. 다 본격적인 IoT, IO 시대가 되면 대부분의 기계들은 정보 획득과 네트워크 연결 기능이 탑재된 상태로 활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IoT, IO의 시대에는 전혀 이런 기술적 진보를 바탕으로 전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제품이나 특히 새로운 서비스가 출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빅데이터는 고객의 트렌드나 니즈를 분석하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조업에 활용돼서 제조업에서 맞춤형 공정의 생산 제품들이 자동화되는 곳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 빅데이터는 제조공정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이나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예측하는 단초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제조공정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추가적인 생산 계획의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하고 이러한 것은 또한번 제조 현장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조업체들이 스마트한 제조 공정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기술적인 시사점을 주고 있고요. 실제로 큰 대기업이나 시장 조사 기관에서는 2020년까지 약 250억대의 스마트 기기가 또 인터넷 기기가 IoT 기기들이 연결될 것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방향성을 기반으로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 수는 없고 기술 창업을 할때 그럼 우리가 기술 창업을 창업자가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창업 아이템은 어디서 탄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분야는 네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아유 이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스마트홈과 관련되어 있는 IT 기기나 프로그램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OE 기기들이 연결돼서 소비자가 집에서 보다 안락하고 안전하고 기기를 이용한 그런 스마트한 라이프 환경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예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제공되는 스마트 기기나 IOE 기기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스마트 카 선네특트카 요새 많이 선전에 나오고 있죠. 자동차가 저절로 자율주행을 한다든가 또는 주차를 한다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소재의 기반 기술로도 IoT 기기나 VR, AR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어, 요새 급속도로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관심이 촉발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즉 산업 초기에는 내가 특정한 기기를 짜고 있으면 나의 심박수를 재어준다든가 아니면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의 칼로리를 계산해서 나의 음식의 양을 줄여주고 운동량을 제재해주는 이런 단계에서 그 정보가 데이터가 쌓이면 내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정밀하게 나의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의 건강관리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영역까지도 확대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런 분야가 바로 중소기업이나 기술 창업을 할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닐까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것은 몸에 착용할 수 있는 기술을 얘기하죠 이 또한 기술 창업을 하는 중소기업자가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빅데이터나 IoT 기기 플랫폼 기반 서비스와 같이 연결됐을 때 전혀 다른 새로운 유형의 또는 무형의 기술과 서비스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그예 중에 하나를 볼까요 음... 오토어라는 것은 온라인 투 오프라인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커머스라는 것은 시장을 얘기하는데요 최근에 오토어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는 것들이 하나 있죠 여기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결국 최적화돼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 아이템이 탄생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래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팔던 제품이 인기를 거두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우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를 하곤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카카오 프렌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특정 회사 제품이긴 하지만 카카오 프렌즈는 우리도 모르게 SNS 서비스를 통해서 이모티콘을 사용했습니다. 이모티콘에 익숙해지죠. 즉 시작이 온라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고 있는 다음에 온라인에서 소비자에게 익숙해진 이런 이모티콘을 오프라인에서 인형과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인형, 액세서리 등의 판매, 판매 샵을 오픈했죠. 그게 카카오 프렌즈 샵이죠. 그 막상 오픈하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익숙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프라인에 가서 기꺼이 큰 돈을 지불하고 그 제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수집되어 있는 소비자의 반응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서 오프라인으로 사업화했을 때 충분히 수익성을 남길 수 있으리라고 예측하고 오프라인의 사업을 개시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사업을 수시로 연결시킨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다 심플하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스퍼 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구매했다면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기도 한데요 포스를 통해서 찍게 되죠 포스란 포인트 오브 세일즈죠 바코드 통해서 딱 찍게 됩니다 근데 그 구매자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면 이제는 그 데이터가 그 회사에 머무르지 않고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통해서 분석되게 되면 결국 그 제품을 산 소비자가 그 제품이 떨어질 무렵이나 그 소비자가 선택한 제품에 대한 소비 성향, 가격대 등에 대한 데이터가 누적되게 되고 결국 이 슈퍼마켓은 이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제품에 대한 판매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도입하고 있죠. 어떻게 도입하고 있냐면 가정 내 세탁기에 대시버튼을 장착해 놨습니다. 세제를 사고 나서 세제가 떨어질 무렵이 되면 소비자는 간단하게 대시버튼만을 딱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존에서는 이 소비자가 그동안 구매했던 그런 세제의 품목, 가격대, 그리고 이 소비자가 주로 배송을 받았던 시간대를 계산해서 그냥 저절로 그 소비자의 집 앞까지 세제를 배달해 주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종래에 보지 못했던 작은 서비스의 한 형태이지만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기술 창업을 할때 새로운 서비스 형태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 창업의 한 분야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4차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지켜봤고 앞으로 어떠한 기술들이 주력으로 큰 트렌드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주력인 기술 아홉 가지 기술이 우리 사회에 작은 기술 개념으로 어떠한 기술 창업 아이템을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시사점을 말씀드렸습니다.